일지는 공을, 텅빈 공, 제대로 공이죠? 구공. 텅빈 공을 얻었으니까 무상정등정각을 실천한다, 공을 제대로 아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일지는 구공을 아니까, 부족한 공, 구공을 아니까, 구공을 아니까 무상정등정각을 실천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둘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텅 비어 있는 것이 꽉차 있다. 제대로 텅빈 거라는 건 일지요. 그러면 일주는 육바람이를 모른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구공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일주는 또 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까요? 제대로 텅빈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제대로 텅빈 공을 얻은 건 아니다. 왜? 진짜 텅빈 공을 얻었다면 탐욕도 텅비어야 되고 그쵸 분노도 텅비어야 되고 그 파괴도 텅비어야 되고 산란도 무지도 다텅비어야 되는데 육바람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텅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에. 속에 텅 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텅 비지 않았다는 라 말하고 꽉차 있다는 말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밌게 쓰이고 있다. 연결돼서. 여러분 딱 일주보살이 되셨더라도 내가 왜 일지 못했느냐. 아직 더텅 비워야 돼요. 이 말도 가능하고. 육바람이를 더 갖춰야 돼요. 이 말도 가능하이 같은 말이다. 이건. 이 정도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신법입니다. 요거 아셔야 일지됩니다. 일지시험 때 나와요, 이거 다. 이거 안 되면 통과 못 합니다. 시험을요, 제가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라 <웃음> 정신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날짜롭습니다. 여러분, 딱그그 그 경계 만나면 털리게 돼 있어요. 경계가 옵니다. 그럼 딱 냉정하게 털린 나를 보면 아, 요게안 되는구나, 딱알수 있어요. 된것 같아도요, 평소에. 몇 차례 맞고 나면 딱 무릎 딱끌고 <웃음> 잘못했습니다 잘 하는 말딱나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실질적인 공부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면 꽝이에요. 말로 포장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런 게 온, 나온다. 연계고시 보실 때 분명히 나옵니다. 출제됩니다. 더텅 비워라. 뭔 소리냐면 나텅 비웠는데요? 법공 반야를 지금 선불교 견성한 양반들이 나 공화한다. 텅 비웠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에 딱 부딪히면 뭐예요? 아집이 튀어나와요. 고집이 나와요. 안 비웠네 이거예요. 이거 안 비웠네. 이거 안 비우니까 안, 비워, 안 비워진 만큼 뭐가 나와요? 육바람이 안 나와요. 뭔 현상이 일어나냐. 육바람이 안 나와요. 육바람이 나오려면 더 비워져야 돼요. 경계에 부딪혔을 때 확 열받아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때 분노가 공한 줄 알아야 인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안돼 있다. 그래서 결 비워진 단계다. 일주보살의 법공 상태는. 일지의 법공은 더 비워졌다. 그래서 말은 같아 보여도 지금 초발심 경지의 텅빔을 말할 때는 더 깊은 차원의 텅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